네 여러분, 이제 저는 도자기, 도자기를 만들러 왔고요. 평소에도 약간 이런 거 뭔가 이렇게 만지는 거, 도자기 만드는 거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하게 돼가지고 되게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사실. Let's go! 오늘 몰라로 만들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만들고 싶어요? 네. 컵. 컵, 그 머그컵. 네. 만드실 수 있어요. 머그컵 만드실 수 있어요. 네. 그 손으로 하는 건 약간 그런 거될요 약간 꽂은 음. 뭐 연필 같은 팬네 어, 네. 네. 이런. 네, 네, 네. 오, 이거. 그러면 여기 위에 성함 써주시고 네. 아래쪽에는 만들고 싶으신 거 각각 하나씩 스케치 간단하게 주시면 아. 돼요. 너무 잘 그리실 필요 없어요. 네, 오늘 만들 거고요. 게커브고 이게... 테이프 야, 연패고 오지? 그리고 뭔가를 넣는 데, 컴퓨터 옆에다 책상에다가 둘 겁니다. 그럼 이제 물레고 가서 만들어 보세요. 네. 자, 자, 자, 지도 아막물 어, 이렇게 붙이실 때 물에 이렇게 턱 너무 담가지지 않게 붙인 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양손 다물 가득 붙여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흙을 살짝 안아볼게요. 아, 또 돌리지 않고 네, 돌리지 않고 그냥 안아볼게요. 그 다음에 물레를 밟아볼게요. 오! 오, 신기하다. 이제 물레랑 손 속도를 좀 맞춰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손 날만 날아있게 해보십네 맞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맨 위에 흙중심 보이시죠 거기까지 두 날이 같이 쭉올라볼게요그래서 이때는 손이 크게 모든 영이 손을 사치고 지나갈 수 있게 물레를 기다려주면서 흙중심까지쭉 올라와서 두 날이 만나야 돼요 되게 잘졌거든요하고 예뻐요. 지금, 지금 연습하는 거는 만드시는 모든 단계에서 유지해 주실 거요 아. 네. 지금 이렇게 발판이 엄청 촉촉하게 아. <웃음> <웃음> 되고 깊이를 먼저 내줄 거예요. 구멍, 구멍이 들어. 들어가. 원래 쪼아지네 맞아요. 엄청 잘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쉽게 다 눕혀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나 잠깐만 제가 정간체크 하고 그 다음에 네. 다시 안가보실게요 네. 하고 그거 하겠습니다. 어, 네. 아, 음. 이 정도 물이 안지겠어 어떻게 끊으시냐면 손에 이렇게 거시고 쭉 당기시는 킥. 오 오, 와 신기. 오오오 진짜 신기. 오, 되게 수평으로 잘 끊으셨어요. 눌러서 붙여 주세요. 됐된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첫 번째 거는 약간 원래 컵을 만들려 했는데 살짝 주전자 처럼 되죠? 이렇게 제이름이니셜도있고요제이또요 이부이잘나올수 있게 이렇게도 했습니다 디테일 이제연필이지비슷이거만들이볼 건데 하나분은이완성은이 부분은 처음에 그린... 근데 살짝 빼내게 됐죠? 이거는 그린 것보다 만든게더 좋아. 것같 도자기 만들기가 끝이 났고요 오늘 진짜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지금 시간이 7시, 32분, 7시 32분인데 아직 전화가 못 먹거든요. 드라이브스로 하러 갑니다. 오랜만에 드라이브 하니까 좋네요. 노래 들으면서. 저의 저녁이 도착했고요. 이 아이스크림이랑 소시지. 그리고 맥너겟 이렇게 세 개를 시켰습니다 야무 지게 시켰죠 지금 이거 먹으면서 그러면은 저는 동작대교로 갑니다 이제 가서 산책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산책 하면서 걸으면서 야경도 구경하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여기는 동작대교이고요 벽대결로 이제 산책하러 왔습니다. 맥드라이브 드라이브스를 먹은 다음에 너무 끌려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잡버렸어요 동작대교를 걸으려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갖고 차로 와서 이제 차에서 야경을 보려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동작대교에 거의 진입을 했고요. 잘안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네. 야경도 이렇게 구경하고 하니까 되게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노래 틀어놓고 오랜만에 드라이브하니까 되게 힐링되는 느낌 일단 활동기 때는 막 이렇게 산책할 시간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공백기 때 하루 정도 나와서 있으니까 좋은 것 같네요 지금 듣고 있는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제로클락 추천합니다 노래 되게 좋거든요 많이 뭔가 산책할건다 그러실 때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날씨가 풀리면은 그때는 진짜 한번또그 다리 한강에서 저번에 걸었으니까 그 다리에서 걷는 그 산책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엠로그. 네! 왔습니다. 여기 정원님 서아있고요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다 깨지 세고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많이 작아진다 생각보다. 원래 이거 훨씬 커 오. 오. 오, 오, 대박! 우와! 제이터 보이 정말! 그렇듯해요 그래, 와 어, 이게 내가 만든 거는 걸... 말이안 되네. 우와, 오 신기해. 진짜 컵 같아요. 진짜 컵이긴 하지만 이게 훨씬 더 오래 걸렸던데. 오 신기하네요. 스마일은 찍어놨는데 여기 금이 가가지고 거기 직원분께서 다시 메꾼 다음에 다시 찍어주셨다고 합니다. 두 개. 만족스럽네요. 나중에 또 만들어 가보고 싶네요.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음,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보다기 이건 하지 않을 거고요. 물레만 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유익한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에서 언박싱까지 해봤는데 나중에 엔진분들도 시간이 남으면 꼭 도자기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재밌으니까. 지금까지 정원의 브이로그